사람에 따라 주식을 배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예 기초조차 없어서 배운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약간의 기초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배운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오랫동안 거래 경험이 있어서 웬만한 차트는 다볼줄 아는데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배운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울 게 별거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다 세력끼리 싸움 박질하거나 야압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개인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다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악재와 호재가 터지는 경우에는 개인을 역이용합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언제 사면 되나요? 답. 살때 사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 팔면 되나요? 답. 비쌀 때 팔면 됩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입니다. 사다고 해서 샀는데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손절매 하시면 됩니다. 증권방송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제 주식에 대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매매기법을 배워볼까요? 매매기법 1.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 사모읍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사모읍니다. 언젠가는 오르기 때문이죠. 평가. 어차피 떨어질 주가인데 왜 샀을까? 이분에게는 매매기법은 있지만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만큼 떨어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것뿐이죠. 결국 물타기까지 해서 손실이 더 커지면 장기투자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매매터기 이동평균선이 골드크로스가 나고 보조지표에서 골드크로스가 나면 매수합니다. 평가 이동평균선이 골드크로스가 난다는 것은 이미 주가는 이평선 위에 존재함 이 경우 상승의 폭과 하락의 폭을 비교해 보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 또한 작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추세를 추종하는 것인데 추세가 길지 않은 경우에는 손절로 막아야 하는 해가 따릅니다. 주식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 판단의 기준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당신이 투자해야 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들은 늘 말을 바꿉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와 더불어 마음도 바뀌는 것이죠. 정말 판단 기준이 있었을까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주가의 방향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가의 방향이 아닌 판단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손절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산 금액에서 5%가 빠지면 손절한다. 이런 것을 판단 기준으로 알고 계시다면 차라리 주식 시장을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의 네 가지 포지션, 주가에는 네 가지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올리기, 내리기, 오르기, 내려가기. 앞에 두 개는 세력의 장난질이고 뒤에 두 개는 시장의 정상적 흐름입니다. 올리기에는 매도의 기회만 있고 매수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면 손실을 봅니다. 주가가 오르는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먹을 게 없죠. 반대로 내리기로 들어가면 매도 기회는 없고 매수 기회만 있습니다. 오르기와 내리기는 정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와 매도의 기회가 공존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YES! 운전면허! 시험과 수능시험이 다른 이유. 아마도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두 가지 시험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심지어 하루 반나절 정도만 봐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적어도 1년 정도는 공부해야 그나마 시험이라도 칠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여러분은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대충하면 될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 10권 읽었다고 어떤 분은 책 20권 읽었다고 왜 주식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한권 읽는 시간은 약 하루 20권이면 한 달이면 가능한 수준이죠. 한달 공부하고 왜 안되냐고 하는 것은 주식에 대한 폄하가 되겠죠.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이 시장에서 과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고작 몇 개월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들과 동등한 경쟁관계가 형성될 거란 상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식 경력 10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분의 특징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물하죠. 주가의 네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나요?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분의 답 지금껏 돈을 벌기 위해 급등하는 급소만을 찾아오신 급소 찾기의 달인 손절 10년차 선생님에게는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은 늘 돈을 찾아 수익을 찾아 정작 더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기초 지식을 등한 시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겪고 나서 남는 건 벌어둔 돈과 쓰디쓴 경험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수많은 매매기법들이 말하죠. 이렇게 하면 얼마를 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난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단지 편법에 불과한 것이지 정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석이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어떤 차트를 들이대건 그 규칙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방법을 이용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기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까맣게 있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에서는 돈만 벌면 그만이고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이라면 묻지마식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계좌를 보여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참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계좌를 갖기 위해 그분이 흘려야 했던 땀과 고통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그 땀과 고통인데 눈에는 계좌만이 보이는 셈이죠. 차라리 그분에게 투자하면서 어떤 것이 힘들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체험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니까요. 저는 비록 주식시장에서 이름조차 내밀 수 없는 하수에 불과하지만 기초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주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툴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 주가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똥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을 만들고 있는 힘을 봐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봉을 봅니다. 그리고 봉을 잘 보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은 상방을 본다고 했고, 저는 하방을 본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양쪽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상방과 하방을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뒤편에는 서로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유를 아직 모릅니다. 제가 보는 것은 힘의 크기입니다. 어떤 힘이 더 큰가를 보는 것이죠. 결국 작은 힘은 큰 힘에 의해 제압당하기 때문에 비록 발버둥치더라도 결국 큰 힘이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주식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분에게는 어떤 소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이야기, 에세이 같은 식의 이야기를 적어야만 스크랩의 가치가 생길 뿐 깊은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를 적게 되면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배우고 싶다기보다는 알려달라는 것이죠. 난 가만히 있을 테니 미가 좀 쉽게 알려주라 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자료라면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정보를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보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만큼 낮은 확률을 가지고 있죠. 이 바닥은 미친 인간만이 살아남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칠 정도의 집중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주식투자가 아닌 은행예금이 더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래성 어렸을 적 모래밭에서 놀던 추억이 있죠. 가끔 모래성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래성은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럼 맑은날 다시 샀습니다. 주식에서 기초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주식의 기초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거나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벽돌로 성을 쌓고 있다고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식에 있어 기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을 패턴의 대상으로 볼 것이나 이해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기초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문가들 나와서 패턴 분석합니다.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도 대단해 보였고 그들의 분석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에겐 결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그들은 너무나 쉽게 간파하고 분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보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기업은 전세계의 시장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시장 참여자를 우롱하는 전문적 사기꾼이라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모래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모래성이 아닌 돌성을 쌓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기초가 된 사람에게 주식을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2시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매매격과 같이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2시간이면 족합니다. 문제는 알아들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응용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지금도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환상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환상을 앞주머니에 넣어두고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되도록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개미여론들 화이팅!